안녕하세요, 꿀돔. 오늘은 시바 야무디게 아. 시바 놈들아, 시바. 시바 야무디게 먹어야 돼. 티바두 마리 치킨은 임영웅 씨가 모델인데 저보다 살짝 잘생기신 것 같아요. 지랄하고. 자빠천. 빵야 빵야 저는 알싸한 마늘간장 반호라이드반을 시켰고 가격은 16,500원이에요 비주얼은 말해봤자 입만아파 분께 말 안할게요 우선 한입 먹어보면 음 야무지다 어머니 저 남자 생겼어요 이명홍씨요 속에 염지가 잘 돼있어서 엄청 맛있어요 다음은 알싸한 마늘간장 먹어보면 진짜 말 그대로 알싸한 마늘간장이에요 위에 다진 마늘이 뿌려져 있어서 마늘의 민족 헬조선 사람들은 다 좋아할 맛이에요 마늘도 통으로 튀겨져 있어서 겁나 기가 막힌 뒤한번 먹어보면 한잔에 두 잔에 구독해 어우 어 아, 죄송해요. 갑자기 이명호 씨 빙의돼 버렸네.